나+ 나+ 나+ 나+ 나+ 이 나+ 나+ 나+ 나+ 나+ 이 나+ 머리 지금 묶고 안경을 벗어 던져 난 지금 화가 났음 짜증이 났음 나+ 장을 해주고 싶다가도 소화되는 말투들이 전혀 사랑스 나+ 지않 나+ 시원한 맥주랑 나+ 나+ 나+ 나+ 나+ 먼저 yeah. 시쳐 지나가는 어제 얘기야.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. 오오 o Everyday we c n 이도다가 죽겠네 But I love this rain 이건 내게 맞지 바라기만 했던ż u p o 머리 아픈 일들만 가득해 난지 t a n 하 h a 음 시원한 함께 마시다 yeah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얘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모두 손을 들어 be a t e r s you 아쉽지 않은 청춘답게 n person. I'm t e n